음. 북한 회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 회랑 해산물 아, 먹는 거, 지대로 드리만족 한번 시켜드릴게요. 왔습니다. 목포 북항의 핵센터. 아, 여름에 서한번 이게 코스로 해가지고 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저바다천국이라는 데서 써보겠습니다. 12만원, 예, 오늘 12만원짜리 12만 상을 먹어볼 거고요. 일단 예, 결제를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써져 있는 거, 이걸 보고 예. 자, 서란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단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드시거나 뭐 이런 게좀 굉장히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으셔서 답답하실 우리 어,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어, 대리만족 할수 있게 해산물이랑 어, 회를 좀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대리만족을 좀 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들은 무슨 여기 업체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좀 많이 와주세요 라는 그런 위의 영상은 아니고 예, 해산물에 소중한자 이렇게 딱 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한 대리만족 영상이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수학, 수학. 코끼리 조개, 조개 종류, 가리비, 전복, 예. 피고마 돌멍게, 요소라 요거 생전복, 요거는 저저저 예. 저, 저, 해삼, 아, 개불아그리고 반가운 또 전화가 뭐 벌써 또 나왔어요. 예. 아, 멍게, 희종의 관자, 아 그리고 해. 참돔입니다. 참돔 예. 그찐 가리비, 어 석, 새우. 그리고 지금 낙지가 금어기가 풀렸는데, 예. 지금 아직 좀안 나와가지고 오징어로 따로 대체해가지고 주신 거고, 아, 그리고 홍어, <웃음> 그리고 열기라고 불리는 생선, 그리고 호롱이 그리고 뭐 디저트 겸 해가지고 있고, 요건 큰 바지락. 어? 이렇게 해서 음식이 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목포에 오시면 이제 요거보다 회를 좀더 싸게 드실 수 있는 구도가 있긴 한데 여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현직 분들만 따로 해가지고 잘 오시거나 그러진 않고 현직 분들이 손님 오시거나 했을 때 모시고 이렇게 좀 대접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또 촬영을 왔는데 또 저쪽 테이블에 또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술 사라지는 맛을 이제 시작하고 바로 한 주먹 도록하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먼저 어 전어 전어부터 마늘 쌈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진짜 맛있고. 아직 여름이다 보니까 가을 제철보다 기름은 살짝 덜 올라왔어요. 근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음. 이번엔 초장에. 음. 아. 자, 다음은, 이 이제 개불, 게이블. 개불인데. 요즘 여름철에 또 굉장히 맛있는 게이 소라. 소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 똥을 떼면 안 돼요. 이슬기 부분만 잘 제거해주면 쓴맛도 안 나고 뒤에 침샘, 이 어, 요것만 딱빼주면 소라 손질이 그렇게 뭐 생각보다 어려, 어렵지 않아요. 대게에서 예. 소라는 따로 삶아서 드셔도 고소 담백하고 좀 맛이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니 네. 그리고 또 잡사 처럼이면또 홍어져 야이 오돌뼈가 지금 쫙잘 들어가갖고 이 오돌뼈 소리 기가 막히겠는데? 이 오돌뼈 지금 보이시나요? 음, 괜찮은데? 무슨 뭐 4kg, 5kg짜리 뭐하급 홍어가 아니라 아 물론 뭐 칠레산, 어, 아르헨티나산 이쪽인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홍어면 삭힘 정도도 굉장히 좋고 좀 화한 게 음. 야 이거 조금 과음할 각인데? 자한잔또 말아봅시다 아 회를 또 준비를 하고 아, 해는 언제나 정직한 것 같아요. 아우뭐 또가 뭐가 또 나오네요. 아우, 튀김까지. 아, 지금 돌 자리가 없어요. 회를또 상추에 싸 먹는 사치를 또 음. 자. 음.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방송에서 몇번 찍은 적 있는데, 꿀소라에또한 네. 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또, 또또 이건 <웃음> 음. 아, 가오리 날개찜인데, 사사사. 네. 하나하나가 다 소주 도둑이에요. 아우, 그 멍게. 아우, 야, 이 멍게 지금 이거에만도 소주 한병 먹을 것 같은데. 예. 음. 음. 네, 몽개 꼬다리, 아. 음. 이 꼬다리는 굳이 삼키질 필요 없이 씻고 뱉으시면 돼요. 음. 아. 음. 자. 키조개. 관자. 어. 아 멍게 꼬다리 이렇게 단단한 거 씹은 다음에는 아 부드러운 거 음. 단짠 단짠있잖아요아 네. 여기서는 단부 아, 단부 아, 단단한 꼬다리를 먹었으면 부드러운 어, 키조개 이 관자를 먹어라 단부 단부 아, 말도 안 되는 개들이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 돼가지고 고쳐 촬영하고 있으면은 영업하시는 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좀 먹고 네, 넘어갈게요. 아요거 전복. 어. 전복이 정자 생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대요. 혹시나 아이 계획이 있는 이 신랑분들 이 전복 이런 것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아, 전복은 또 역시, 요 안에 내장. 아, 이것도 기가 막히거든. 어. 꼭은다 매거네, 네, 어. 자, 돌멍게. 아, 요거는 무조건 소주 각입니다. 쏴, <목소리> 쏴, <목소리> 쏴. 하나만 더와와 와. 와, 아니 이 멍게도 훌륭해요. 양이 멍게도 훌륭한데 그 양이 멍게는 짭짤과 살짝 씁쓸함이 되게 살짝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야돌 멍게는 확실히 안 그러네. 아, 죽이네. 아, 그리고 해삼. 중국에서 정말, 어, 최고급 식재료로 이제 자주 쓰는 거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또 보양식으로 손색없는 아, 해삼 또. 아. 아. 해삼에 대한 재밌는는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삼은 바다에서 절반으로 잘려도 각기 다른 개체로 살아요 그만큼 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삼은 천적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서 자기 그 내장을 뿌립니다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걸 천적을 만났을 때 바다에서 먼저 뿌립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먹으려고 공격하려면 일단 내가 먹을 거 잠깐 줄게 하면서 내장을 쏟아내고 그다음 포식자들이 그 다음 도망치거든요 을 포식자들이 해삼 내장 향을 맡고 내장에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새삼내장이 맛있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징어인데요 에... 사실 오징어는 이쪽 서해에서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잘 전라도 서해지역 어, 서해 남부 이쪽 오시면 낙지는 무조건 꼭 드셔보셔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오징어로 대체를 한 이유가 낙지가 금먹이였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징어로 대체를 한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서해 남부 이쪽은 낙지인데 <웃음> 근데 맛은 아쉽지 않습니다. 동해에서 나온 오징어 낙지 에 빠지지 않는 맛입니다. 와 맛있다. 어. 살짝 달달하면서 어, 기가 막히네. 어. 자또 말아 봅시다. 양이 좀 아쉬운데 콜라를 또 살짝 말아서 아유 소맥 컬러. 야. 아유. 음와와 오징어 음아요걸 빼먹으면 안 되죠 회아 소장, 된장, 고추, 마늘. <웃음> 어. 맛. <웃음> 아. 자 요번에 코끼리 조개 요거 요 부분 관자에서 나온 요 부분이 코끼리 그뿔 같다고 해가지고 코끼리 조개인데 예. 달다 음. 아, 가리비 관자까지 다 뜯어서 음. 아우... 찐전복 내장이랑 같이 해서 공장엔 네, 또 아. 육지에서 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뭐 진짜 이 고기들 훌륭한데 아, 저는 이 바다에서 나는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주저해 요거는 섭이라고 불리는... 에, 크기는 크지 않아요 에, 크, 크기는 크지 않지만... 섭이라고 불리는 원래 홍합입니다. 요게 지금 큰 사이즈는 아닌데 오, 알은 그래도 꽉 차있네요. 어... 아, 아 낙지 호롱이 낙지 호롱이는 보통 이제 한 마리 자체를 이렇게 다 세발낙지를 감아서 뭐 이렇게 하는게 좀 낙지 호롱이 정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머기이기도 하고 아, 발만 이렇게 좀 하나 말아 놓으셨어요 이건좀 애교로 좀 봐드려야겠네 음 맛은 좀 매콤하고. 음. 어근 맛은 있네요. 네. 자 생선 구이. 사가. 어우 아유 쌀쌀이 맛있다 그리고 아 튀김 튀김은 맥주죠 아좀 맥주만 따랐더니 거품이 좀 많이 나요 거품을 재우는 방법은 역시 네. 소주로 희석을 싹 시켜주면은 쏴라다 어. 어. 자, 해가 또 많이 남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혹시나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중에 오실 분들은. 정말로 4인 정도 오셔가지고 이 정도 드시면 딱 맞습니다 네. 회까지 해가지고 어 12만원 정도이 코스 4분 네 오셔가지고 드시기에는 넉넉하게 좀 즐기고 가시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아 <목소리> 아 음. 여러분들 혹시 아셔야 될게 매번 그 방문한 시즌마다 여기가 나오는 음식이 달라져요. 어, 과일도 지금 이제 7월 말인데 포도가 나오잖아요. 예. 뭐 겨울은 뭐 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해에 따라서 어, 나오는 해산물이 달라집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들이 만족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오늘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겠다라는 그 포부로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와보고 싶거나 먹는 거 보고 직접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로나가 조금 예, 잠잠해지고 이렇게 좀 가보시고 예, 방문하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사랑하는 사연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